됐고, 한번더 해도 되네. 아, 하나 더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만 음음뭐 I'm sorry, b 나 t I can't. 봐 m sorry, your 어 o o k s are t h 시다 가랍시다. 집어넣 y 시다 are then. g 거 한번 집어넣 이게 이게 한번 집어넣기가 힘들지 그 이거... <웃음> 이게 한번 집어넣기 시작하면 빵수나 어서 와라 어서 와 아이고 1등으로 출근했네 난내 난 방에 1등으로 출근하면은 주는 게 없어서 어, 밑에깔라도 주면 몰를까 <웃음> 메시지 상단에다 고정. 자, 우리 빵순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빵순이가 왔어요. 올라와라. 올라와. 뭐야?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강동 병원 희활을할 건데요. 네, 네, 네. 오늘 내원하시는 건지 확인 전화 드렸어요? 아 오늘 제가 좀 몸이 아파 가지고 오늘 못 가겠는데요. 음, 다음에 그럼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어서 와, 라 어서 와. 아이고, 나도 이제 그 오전에 이것저것 하고 오. 응? 저기 제육덮밥 밥 먹고 아이고 몽생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몽생이님 오셨습니다. 헬로우 몽생이님. 몽생이님도 <웃음> 그 주소 클릭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응? 자 그리고 밖에서 매달리고 있는 분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잘해드릴게. 야 빵순아 너 오늘 저기 인천 간 다음에 안가? 내일. 아 내일이지.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요?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유치님들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유치님들 한한명 저기, 한 명백, 저기 차, 지금 저두 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바깥에서 매달리고 있는데 어딜 갈줄 몰라. 우리 저기 몽생이 님은 저기 주소 클릭해서 올라 올라와 보세요. 불금인 불금인데 야, 빵순아, 너도 여기가 채널 만들었냐? 안 만들었구나, 채널. 보니까. 응? 안 채널... 만들었어. 아, 채널, 만들, 채널 만들, 만들지그래? 내 만들어줘? 아, 싫어. 왜 이거 유튜브 슬슬 하면 재밌어. 안 해. 왜안 보이지... 해? 아니야 아, 오빠 방송만 들을 거야 야너그왜 이중, 약간 이중으로 들리는데 네가 말할 때? 아 맞아 맞아 이거 어. 꺼야 된다 어, 뭐라 그걸 하나 꺼야지 이중으로 폰을 줄이든가 아, 컴에컴에컴 때문에 어, 컴을 줄이든가 어. 이, 약간 이중으로 들리잖아 음. 약간이 아니고 많이야 아이고 어제 진짜 재밌었네 어제 한 어, 3시간 근데... 했나봐 아이고, 그러니까 참. 나 어저께 음. 우리 고모님이 있잖아 응. 음. 욕 시켜달라고. 어? 고모님이 시고모님이 여기 근처에 에? 하잖아. 목욕 시켜달래? 응. 응. 아그나한테 그래, 그래. 그럼 내가 택시 타고 출발해서 목욕 시켜드릴 건데. 오빠 나 욕하고 싶어. <웃음> <웃음> 내가 전문가잖아 저기 여자들 시키는 데는 전문가 <웃음> 아니 목욕 시키는 거다 했는데 응. 술까봐 우리 시아버지가 예전에 그러더라 응. 야 누나 좀 목욕 좀 시켜줘라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시아버지도 하반지 마비였잖아 응. 그랬더니 누나 시키고 만약에 쓰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시아버지 하는 말이 <웃음> 아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이고, 그래갖고 뭐. 어제 그 목욕 시키려다가 일부러 갑니다 그랬잖아. 음 오빠 나 대, 착하지. 응? 아유. 무지하게, 아유. 아유, 참. 무지하게 착해. 무지하게 착해. 찌통불 때는 무지 찌통불지만아 내도 재견해. 아유 뭐시의 고모님까지 챙긴가. 아유. 음 그래도 바로? 해야지. 야, 밥은 먹었냐? 아침?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꼬박꼬박 먹어야지. 나 같이 밥을 잘 먹어야? 응. 건강하게 보이는 거야. 어, 저기 속에서는 아플망정. 겉으로는 부티나잖아. 응? <웃음> <웃음> 우리 신랑 오늘 일안나갔어 뭐해? 쉬는 날 일요일까지. 자냐? 아니. 뭐해? 엄마 집었어. 인천... 어? 엄마 집 갔어. 아 강진? 응. 음, 너는 왜안 갔어? 나는 내일 인천 가잖아. 아. 나도 친정 갔던 장가 갔다 와야지. 아니, 그러면 저기 저 신랑은 강진 가고 너는 인천 가고. 응. 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살짝 들릴래 기다할래. <웃음> <지랄할래? 웃음> 아이고, 나도 잘안 서. <웃음> 오빠, 여기. 래 그래? 외로워? 가을이니까 외로워? 응? 내 가을 가 엄청 타거든 오빠, 잘타잖아 가을 잘타 여기, 여기, 여기, 베란다에 있지? 베란다, 음.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방기 여기, 여기, 여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웃음> 그것밖에 없어? 심으로 <웃음> 해가지고 그냥 하, 제가 하늘만 쳐다보고 안 돼요. 맞아 오빠가 가을 탄다고 했어 예전부터 음. 가을의 남자잖아 음. 아. 나 어저께 하루왼쪽이잤네 왼쪽이 핸드폰도 꺼놓고 다꺼놓 근데 어저께 갔다 왔는데 계속 하더라 오빠 방금 음. <웃음> 응 어저께 그래도 나도 일찍 잤어 좀 피곤하더라고 밥 먹고 <웃음> 뭐가 피곤해 뭐 이거 여기 어? 컴퓨터 앉아 있어 바로 아니 응. 컴퓨터 앉는 거보다 뭐 사람들이 음. 오빠는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고 <웃음> 아내가 들어줘야지 손님들인데 그래도 다 착하시고 나도 잠깐 잠깐 들어왔는데 그분이 음. 재밌더라 그분이 남자 여자분 음. 하와이 산 여자분 그분, u 거아 o 다들 학 w c 해 그러니까 여기 a 기 I? How can I? 이 o w c 이 n I? How c 고 n I? h 고 w can I? How can I? How can I? How can I? How can I? How can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지키니까 막 멘트를 조져도 소용없어 어. 어. 그래가지고 지금 안 보여 몇 사람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 어, 싹그 그동안에 영상 찍은 것도 싹 없애버렸더라고 그 자기 아니. 그 채널은 있는데 싹 지우고 없어 얼마나 나는 그냥 싶다. 방송만 할 거야. 유튜브까지는 전혀 아이고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제니님! 제니님 어서오세요. 제니! 제니! 제니님 올라오세요. 헬로! 헬로! 왜 이렇게 칙칙거리냐 이게 갑자기. 헬로! 눌러오란다 놀러. 아, 참.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얼른 그 주소 클릭하고 올라오세요. 응? 왜못 들어가? 아니, 제니님 왜못 들어가요? 우리 DJ 제니님 왜 못, 왜, 왜못 들어가? 아, 가족들이 다 있어서? 폰으로 왔나보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침 일찍 열었네? 이게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야? 아참 11시 11분이야 아까 열어 오빠 잠깐 열었지? 아침에 새벽에 그, 그러니까 새벽에 잠깐 열었다가 어, 새벽에 이제 나이브 부르려고 그랬더니 저기 저기 깜깜할때 열었거든 나이브 부르려고 오니까 내가 이제 좋아하는 곡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음. 밤 10시, 아, 밤 10시 12분 어. 하여튼 거 열었지? 응, 열었다 다 금방 닫아버렸어 아니, 이제 딱 이제 우리 신랑도 구독을 했는데 음. 그게 이제 우리 신랑도 오늘 쉬니까 느꼈는데 아싸! 맞아, 옆에서 아싸! 그러고, 아우, 음. 뭐야, 나잘 거야 했더니 음. 성님 유튜브에다 딱 눌렀는데 없어졌다는 음. 거니까 내가 본인 생각 나를 깨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님 들어 방에 가갖고 형님이 나와 보니까 꺼버렸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닐걸 내가 그래서 아닐걸 당신 들어오면 좋아하지 엄청 이뻐했는데 그더니 아니야 내가 딱 들어가니까 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웃음> 그 내가 안 들어가야겠다. 나를 음. 위워하니까 그러니까.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뭘 잘못 눌렀을 거야. 그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음. 삐져갖고. 지 미워하는 자고 삐져갖고. 그랬고, 그랬고. 그러니까 나도 방송 중에 갑자기 노래 생각이면많은 나도 이제 질러 깔아갖고 노래를 하거든. 음. 오빠가도 그렇고야 저기. 오빠 노래 들으다 봐. 황순아 저기 저기 제니 님이 인사하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아니 처음 못 봤어 지금 봤네 아씨 인천에 뭐 입고 가냐 오빠 옷좀 빌려줘라 그럼 아. 그 천사 그럼 여기 들려야 되잖아 네가 <웃음> 아 그런가? 어옷 빌려줄게 옷 빌려줄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옷 빌려주지 뭐 아재는 거 노래하려고 이제 오빠. 응. 음. 저기 그래 유튜브 내가 가, 가다가 그냥 노래하는 거 보거든. 이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노래하 아, 아마추어도 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오빠 나그 노래 좀 해줘 봐. 뭐. 어느 날 문등. 어느 날 문등 누구 노래인데? 이명문도 불렀고 예전에 정선 노래야. 아나그 노래 몰라. 아 모른데 해 달라고. 아니 모른다니까. 네 감사해요. 근데 뭐가 감사해? 아니 감반가워요 했어. 아해줘 봐. 나그 노래 춤. 그, 그 노래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해봐주세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이게 야저한 이 예, 저기 이거 하나 사야지 안 되겠네 뭐? 헤드 헤드슛이... 실시 없... 아니 헤드 실시 들렸다 안 들렸다가 지랄하네 이거 큰일났네 아! 야! 에휴 <웃음> 한쪽만 그게 들... 아니고 오빠 째글 있잖아 잘못 꺼주면 그래 헐렁하네 꺼주면 그래 에이씨 나도 남... 한번 캠을 열어볼까? 캠을 캠... 왜안되냐고아이려야 되겠네 이거는 이게 제 믹서기에다가 꼽아야 되니까 음. 에휴. 아, 맞제. 저... 노래 잘해요. 노랑머리 오빠 노래 누가? 잘해요. 아니, 제니 님이 오빠 노래 잘한다고. 오빠 노래 잘해? 아, 잘. 잘하기는 내가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이게. 원래 잘해요. 방송은 못해요, 방송. S.S. <웃음> 캠을 한번 잘아볼까왜 캠이 안 되냐고? 응? 왜 캠이 안 돼? 그 꼽을 때잘 꼽아봐. 여기저기다가. 잘꼽인 꽂은... 아니야, 저기, 티소는 잘... 잘 돼, 티소는. 그거, 그거 이제 캠 꼽고, 그, 그 조종하는 데 있잖아. 그,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뭘 잘하냐고요? 발라드는 잘, 오빠는 발라드는 잘. <웃음> 저 오빠는. <발라드? 웃음> 아 얼굴 왜이게 푸석푸석하냐? 너 얼굴 그 푸석푸석한 거 그거 내가 깨끗이 닦아해줄까? 음. 어떻게 해? 말로 설명해봐. 아유 말로는 못하지. 야 영꼬사 어서 와. 우리 영꼬 동생 왔어요. 아, 영꼬사 어서 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세요. 와. 아 저기 좀나몽몽 아니 몽이 웅이 웅이 몽이란다. 웅이. 몽이. <웃음> <웃음> 오빠 말 잘해. <웃음> 몽이란. 옹이 옹아 이거 이게 조항주 노래지. 조항 어떤 노래? 무슨 노래? 조. 응. 제목을 말해 봐. 제목을. 옹이 옹이. 아니, 오빠 노래 찾는 다며 아, 지금 옹이 옹이 노래. 조항주가 올 옹이. 어, 옹이. 응. 일만 음... 닫아줄게. 말이 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스트리머들은 음. 이게 이게 이게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프리즘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래야 기가 막힌데. 아, 그냥 대충 불러. 아우 진짜. 네, 그렇다. 불신하나 가슴에 들려 놓고 맹청기 등을 돌린 그 사랑을 치우고 온다 네, <susurrisa> g 시나냉청이 등을 돌린 그 사람 지불고 간다 수술 때 그걸로 많이 치면 안돼 여기는 알어 어, 손, 손, 돼. 여기 그림 있잖아 그림 그래? 알어 나도 그냥 두퉁 튼 거야 그래 시연하다 이게 왜 이게, 이게 신아 <웃음> 어, 너도 저게 닝크 타고 올라와봐 오래간만에 얼굴 좀 보자 어? 올라와 봐. 응? 닝크 타고 올라와봐 응? 그림이 뭐야? 아니 이제. 그림이. 왜 뭐야? 이제 오빠 오늘? 저기, 저기, 아니, 신나. 저기, 제니님이 그림 그러잖아. 그림이라고 안 오빠가 그랬어? 오빠가 그림이라고 했잖아. 아유, 진짜. 내가 그림이라고 그랬어? 그래, 먼저 오빠가 그림이라니까 따라하는 거지. 아니. 음. 저 신. 안산으로 갈까? 안산. 안산. 여기서 안산은 또 누가 있는데? 아들, 며느리. 아 안산 들렸다가 인천은 왜 가는데? 인천은 따로 있고 아 그렇구나 아들도 인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 갔잖아 음 안산으로 가아 까깝하네 이럴 때 애인을 딱 사겨야 돼, 그렇지 오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랑만 바라면 보 뭐해? 그렇습니다. 어. 아 오빠가 그랬어. 오빠가 먼저 그림이래, 그러니까 응? 저기 개니님도 따라 한 거지. 개니님도. 어. 내가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어? 오빠가 그림이라 할까 있다가 난준이 녹화한 거다 봐봐. 아이고 참말 그림? 진짜. 그래, 오빠가 그림에다가 박순가. 박순아, 그렇게 음. 박치면 안 돼. 저 그림. 아, 음. 그림. 아, 음. 아, 무슨 얘긴가 했네. 박수치는 박수 치는 거 그림. 음. 아, 진짜 바보 같아. 부자, 부자네. 아들, 며느리, 딸까지 다 있으니까. 손자도 네. 있다. 손자, 손자도 열 살이에요. 손자도 있다는데. 혼자도 세어 우리 유비, 유별남이 우리 애인. 신나님도, 신, 신나님도 미국인가 사러. 아, 그래? 오. 응. 나는 외국에 사는 사람만 상대하잖아. 나 나갈게. 알았어. 갈게. <웃음> 아니, 안 나가도 돼. 아이고, 또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또님. 또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저기 링크 타고 올라오세요. 또또님 링크 그거 타고 상단에 우리 집에 온대 <웃음> 우리 집에 예, 왔다가 들려, 들려서 들 이제 다른 데 이렇게 간다네 나보고 옷좀 빌려달라고 그서 내가 옷을 입혀줘야 하려나 아, 거. 저가 언니예요 저가 어린 것 자, 여기 저 링크 타고 올라와봐요 우리 저기 예, 또또님 제나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어린데다, 도 아, 아, 왜이 시, 시 그리고, 큰일 났네. 아, 아, 잘 들리네. 어. <웃음> 어디서 수작, 어디서 수작질이요? <웃음> <웃음> 어, 또 수작질이래, 나보고. 아유, 대체. 어? 아니, 아니, 괜찮아. <웃음> 수작질 해도. 어, 괜찮아. 뭐, 너 뭐, 이미 나는 내놓는 놈인데, 뭐 수작질. 자, 또또님 올라오세요. 어아 이쁘면 다온 일이야. <웃음> 아 저는. 응. 어. 나 잠깐 카메라 좀 끌게. 어 그래. 꺼. 잠깐잠깐 응. 어. 목소리는 나가지? 응. 어. 아니 카메라 끌 때는 옆으로 가로로 돼 있고 이걸 키면은 어떻게? 해? 세로로 보이냐? 옆으로 가로로 끌, 끄면은 그렇게 되는다 보여, 오빠, 나한테는. 아니, 야, 저, 저, 카메라를 키면은 세로로 되고, 끄면은 가로로 되냐? 어떻게, 그거 얘기, 그거 물어보는 거야, 너한테. 희한하다고. 이쁘면 다 언니요? 그러면 저 제니, 제니 님도 이쁘니까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 되겠네. 제니 언니! 아우 징그러워하지마. 이쁘면 다 언니라고 언니야. 나한테 언니라고. 언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자야 되겠네. 지금 열한시 다되겠는데 음. 음.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까? 어디로 가까? 어디? 노노가 뭐야 또? 아니라는 뜻이지, 아, 노노. 언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누나. 그치. 누나지. 응. 언니보다. 누나지. 나는 누나가 없어가지고 우리 형제 중에서 누나가 있었으면 흐름다. 나한테 잘해줬을 건데. 전부 다 동생들이라. 그러니까 오빠는 누나가 없잖아. 없어. 야, 나 처음에 이, 이 봉지로 안 하고 이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먼지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시원했었어. <웃음> 마이크에 먼지? 아, 오빠가 알려줬잖아 그때 어. 그 전에. 알쓸 왜냐면... 때는. 마이크에 먼지가 들어가잖아. 단비야, 어서 와. 그럼 아니가, 막 피신미 그 나오고. 단비야. 까꿍. 아그 부산 담비 맞지, 오빠? 맞아. 맞지. 담비야, 사와. 어. 담비야, 너도 올라와서 놀아라, 놀아. 올라와서 편안하게 놀아. 올라와. 편안하게. 편안하게. 어, 올라와서 놀아라, 담비야.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원래 승인 손씨요, 손씨. 손담비잖아. 바쁘다고? <웃음> 아, 그키 올라오래. 아, 집 아니야? 너 휴대폰이. 휴대폰 잘 됐네. 어, 어이, 손냥. 손담비, 그, 그, 저기, 아, 그러면은, 저기, 야, 왜 이렇게 한쪽으로만, 또 한쪽. 그러면 올라와, 저기잖아. 스마트폰으로는 다볼수 있으니까, 거기 좀 보여주라. 응? 아이고, 이래 또. 씨? 씨? 아이고, 박지혜님, 어서오세요. 이게 왜 지랄려는 거야. 아이, 한장 하겠네. 아, 한 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한 쪽만 들네, 진짜. 아, 아유, 진짜. 미치겠네, 이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걸 잘 만져야 되는데, 잘 만지장, 만지장 해가지고, 양쪽으로 들리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있어. 아이고 정지영님 어서오세요 어, 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정지영 동생 왔어요 빵글빵글 아아 아, 아. 가만 있어봐 아유 이제 됐다 아이거 저거를 만지작 만지작 하니깐 아. 커피 먹기또 나 요즘 커피 많이 안 먹어. 안 먹기는 웬간이 먹어라. 오케이 응. 그그 전에는 막열 잔씩. 지금 은 병원 다니면서 많이 줄였어 이거를. 그거 병원... 몇잔 먹는 거야? 하루에 많이 먹으면 세 잔. 어? 많이 잔... 줄었네. 많이 줄었어. 텀만 선만 나... 나오면 막이 커피 먹고 막 커피 먹고 그랬었잖아. 응. 소리가, 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음. 지혜님! 아이고, 짜라. 왜 이렇게 커피가 짜냐, 아유. 오빠 입이 짜나보다. 짭짤하네. 우리 신랑도 커피 많이 안 먹는데. 아정지영님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아유, 아유 아무데나 가지 말아야지 아유. 뭐라고? 안간다고 아유 가면 응. 시간 뺏기고 내일 안가다고? 몰라 생각 좀 그냥 거기 간다 거기 간다 치고 가... 오빠한테 오라고? 오빠네 동네가 하늘언니 동네 아닌가? 근처 아닌가? 아니 여기서 끝에서 어. 끝대야 어, 언니 집이? 응 끝에서 끝에 내가 이쪽, 이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 언니를 봤거든 여기가 여기는 서울하고 가까워 여기 하남실에도 오빠 는가 무슨 동네야? 하남시라고 서울하고 하남시하고 음. 경계선이야. 이거 신도시야 신도시. 새로 만든 신도시. 오빠 이사했어? 아파트로 이사 왔잖아. 그때 어, 그 저기. 몇그 그니까 야 쪽팔리니까 물어보지 봐. 그그런걸 <웃음> <웃음> 물어보고 그래. 저기 그. 아니 뭐 쪽팔리고 뭐 있어. 아니, 시발이... 살기는 좋아. 살기는 좋아. 저기 방도 크고 거실도 있고. 응. 발코니. 귀전집보다 넓어? 높지. 귀전집은 게임도 안 되지. 그거 몇 평이냐고? 아이, 평수는 물어보지 마. 나 혼자 사. 여기 한저0명살로도 돼. 1 0명 사는 거야? 아, 당첨돼 가지고 왔어. 이거 너 가지고. 아, 그래. 방점 돼 가지고 막 그때 그냥 아유, 그 내가 여기저기서 돈만에는 돈 마련 안 하느라고 아. 이쪽으로 와 가지고 그 이제 냉장고 새로 사고 다 새로 샀잖아. 오. 아. 뭐 그때는 내가 거기 급에서 있으면서 그쪽에서 음. 이제 돈 좀씩 모였거든. 그래 가지고 그돈 모인걸로 이쪽이 여기 여기다가 다오링 썼잖아 오링 근데 이그 집에서 오링. 쭉 살라고? 어, 어, 뒤질 응. 때까지 살려고 오빠 뒤질어 하는 동연 아니야? 예? 이쪽으로 어, 오니? 오 오래 한갑이지? 한갑 지나고 응? 두살더 먹었다 아 그래? 아 진짜 많이 처먹었다 진짜 <웃음> <웃음> 나... 어느, 세,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런데 오빠랑 안 지가 꽤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아... 이 나는 있잖아 다른 사람 내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은 완전 쭈글탱이요 에? 그래 맞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어, 쭈글탱이에다가 얼굴도 새꺼 새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응. 완전 어, 근데 오빠 날때는 없어 보이거든? 어? <웃음> 오빠 나이 때는 없어 보이는데 오빠는 응. 아직까지 큰평해아나 나 지금 똑같잖아. 진짜 그, 그, 그전에는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웃음> 응 변함이 없어 아니 더 좋아져서 살쪄가지고 오동포동 하잖아 <웃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그랬는데 예전에도 근데 지금은 있어 보여 아, 아... 있어 응.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야 어... 있어 보여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있, 있, 있다고 있 있는데 뭐 있어 보인다고 그래 오동포동 아이뭐 제니 제니 디제이 제니 오동포동 우리 디제이 제니도 이뻐 부정이이 음. 생겼어 다 이뻐 오빠 방에 온 사람 이, 다 이뻐 마음씨도 이쁜 것 같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있지 다한 인물 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냥 방송만 할 거야. 그냥 두개 이게 이이 폰에도 폰에다가도 이게 음. 서로 구독을 해줬더니 얼마나 이게 많이 뜨는지 몰라. 이 폰에. 오빠가 인기가 있잖아. 오빠가 여담이 뭐냐면요. 빵순이에요. 빵순이. 저 연꽃아, 연꽃 연코 동생아, 빵순이. 빵빵 공장하다 망했대. 기다리고 있는. <웃음> 어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오세요 들어와 문문 열어놔 어디서... 응어 맞아 다입비 저기 저기 응 저기 그응 구독 아 빵순이 구 빵순이는 구독 할게 없어 채널이 없어 뭘 구독 안 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웃음> 아니에요 저는 안 해요 아 여기를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빵순이 어. 거기를 들어가 본다고. <웃음> <웃음> 아, 나 무슨 말인가. 오빠 나도 배울까? 응? 배울까? 배울까? 이, 아 이거? 근데. 야, 어? 너는 말 잘하니까, 응? 남자 팬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이게 여자가 방송. 아 방금... 지랄하지마.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한 500명 넘잖아. 응? 응 이게 이제 그막 이방저방 자, 다 눌러다니고 서로 응.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럼 서로 구독을 해준다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구독이 한정이 돼있어 내가 해봤거든 응. 그래가지고 외국 방송 들어가가지고 어. 네? 뭘막 말귀를 못 알아들어 <웃음> 내가 지금 기가 <귀가> 막혔나봐 <웃음> 아니 저기 그 제니야 올라와서 말로 해봐. 캠캠치지 말고. 그러면 되지. 내가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웃음> 아 그러고 얘기해봐 빨리. 어떤 때는 막 음. 빼라고 그래. 근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못 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 니가 여자들이 하면은 남자 팬들이 응. 금방 생겨. 구독도 많이 해줘요 남자들이. 아, 그래? 응. 그게,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남자들이 진짜 멋지게 생, 생겨, 생기고 있어 보이면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내 방송 봐라, 맨 여자만 들어오잖아. 그렇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야. <웃음> 잘났다는 게 아니야. 아니야, 오빠는 이 땀이 세, 오빠는. 이 땀이. 그래서 아... 아 언니가 통역한다고 빵순이 그뭔 통역을 딱나 나 통역하는 거못 들었는데 <웃음> 아나 진짜 욕하고 싶어 아 진짜. 방송국 방송국 만들으면 스물 스 시간 지나, 지나야 방송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아니 누가 알려주니 알려줬어. 응. 음. 세이하고 같이 하라고. 아이고, 아유, 세이만 해줘. 이 트로트 그 트로트는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 세이에서 같이 하고 이문연으로 같이 하면은 그리고 그그 그, 대화를 저기 있잖아 소통을 많이 해야 돼 소통을 가끔가다 음악 틀어주고 소통. 답답하다고? 내가? <웃음> 내가 조금 답답하긴 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딘가 모르게 지금 모잘라게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방송 끝나고 이거 실방 방송 끝나가지고 그제방 보잖아. 좀 뜰찔하게 보이긴 보이더라고. <웃음> 인정하구나. 응. 약간 모젤라 가지고 하는 게 많아. 동영상도 꾸며줘야지. 아, 아니,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나난 원래 그래. 일부러. 예, 원래 그래요, 원래. 응. 원래 원래, 원래 그렇다니까. 있는 그대로 원래. 하니까. 아, <웃음> 내가 그래도 티비 소리에서도 인기 인기 짱이었잖아. 저기 옥수수 잘탄다고그 티비 소리 어디서? TSO에 어디서? 티서 어디서 오빠 어디서 티저에서 티소. 응. 그거는 내가 도와주니까 그렇지, 어? 아이 진짜 오 오빠 몰랐었잖아. 내가, 내가. 오빠 됐다. 요즘에 또티티티비스리 음, 음, 응. 아이디 만들었지. 안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어. 응. 열매를 안 만들었어. 저기 앵두. 그래. 앵두는 그 전에 만들었지. 그 왕관 다 팔아버리고 왕관 다 팔고 그때 당시에 팔고 앵두를 만드는 거야 천불난다네. 아 내가 좀 뜰띨하니까 천불나도 좀 참어. <웃음> 응. 나도 커피 한잔 아, 먹을까. 아. 내가 병원 다니면서 커피를 이거를 며칠 안 먹었다. 그래서 블랙으로 먹었어, 블랙으로. 블랙도 있어, 여기에. 근데 이게 믹서 커피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야. 믹서 커피가 맛있잖아. 맛으로, 맛으로 따지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믹서 커피. 개짠테 거, 이거를 저기 내가 알아보니까 커피 음. 성분이 뭐 들어있어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음. 어, 왜 자리를 비우지 마라 고 그래? 그럼 오줌, 싸, 오줌도 못 싸게 빤스에다절야 <웃음> 아이고, 야 아니, 왜 <웃음> 마음에 없냥 <웃음> 내가 뜨... <웃음> 짤끔짤끔 그냥 절여라. 네가 마음에 드나 봐.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응. 핸드폰을 들고 가면 되지, 화장실로. 아, <웃음> 그러면다 보이잖아. 지금 소리 나잖아. 응? <웃음> 소리 나게 하나? 가만히 있으면 됐을까 봐. 이거 폭포 쏟아지는 소리 나네. 아이고, 첨불라네 내가. 내가 첨불라 올라와서 그냥 대화, 대화만 하면 되지 뭘 <웃음> 가지 마라. 재나님 저 나이 어려요. 언니랑 거이상이야너오땡 너 아니냐? 오땡그땡이 저기 저기 저기 저, 제니님저 뭐, 40대요. <웃음> <웃음> 오빠. 진짜라니까. 그리고 진지... 내가 나이를 물어봤잖아. <웃음> 40대. 저, <웃음> 그리고 화끈하고 제니가 화끈하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이뻐. 아 그럴 것 같아. 말 잘해. 73을 거꾸로 얘기하면 돼. 37살. <웃음> 7 3년생이란거 아니야? 73년생? 맞죠? 오빠는 나이 물어보지 마라. 이제 쪽팔리다. 나이 얘기해 이거. 봐봐. 73년생이라고 했잖아. 소띠네. 오빠랑 띠동갑이네. 아 나랑 띠동갑이야? 아 빠른 아, 74. 음. 그러면 이게 끝에서 이렇게 걸쳤구나. 73하고 74 74하고. 아. 74 <웃음> 그렇지? 걸쳤어. 내가 딱 보니까. 제니님이 그 내가 방송하는 거 몰래 저기 보고 듣고 했거든. 근데 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 DJ, 그래서 DJ 음. 영어로 DJ 제니 신나. 어. 그러니까 재밌게래. 이딴도 쎄고 재밌게래. 신나게 하잖아. 한번 가보고 싶다. 나중에. 아니야. 하나서 구독하고 들어가서저 보면 돼. 나중에 구독하면 되잖아. 구독해서. 그러니까 내가 응, 구독해가지고 초창기에 내 몰래 몰래 봤었었어. 초창기에 그래도 잘하더라고. 잘할 것 같아. 재밌게 잘할 것 같아. <웃음> 네가 몇 년생이냐? 빵순아. 나. 응 어. 나. 6, 8년생. 아, 잔나비뛰네 응. 68년. 나번 난증해. 아니, 한 그럼 가볼게.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아, 말을 해. 한 다섯 살 차이 나나? 다섯, 여섯 살 차이 나는구나. 70, 73년생이면 그 정도 차이 나네 73년, 74년생이면 74년생이라 고했잖아 아유 진짜 빠른, 빠른 74 그러니까 아유 저거같은데 그러니까 다, 6살, 아유 5살. 답답해. 아유 진짜 음, 응. 이렇게 할수없다야 그때 큰개 있었는데 지금도 있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댁 시골에 데려다 줬지. 음 엄청 많이 커갖고 시골 음. 가면 뭐나 아, 봐, 그러고 지이 쌍놈새끼, 엄마도 몰라봐. 음. <웃음> 그래 알아보더라. 우리 강아지. 아유. 근데 또한명한 한 마리 키우자고 했는데 아 싫으냐 안 키워. 이제 혼자. 그고그 어, 그, 그, 그 아파트에서 개 키우면. 고수. 근데 서울은 아냐야 먹먹 안 지어, 수, 얼마나 편한지 알아? 그게 아니고, 저 강아지 강아, 지 그렇게 큰게 말고 좀 강아지 조그만는 거는 괜찮은데 아니 게는... 내 얘기 들어봤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음. 음. 신랑하고 말바오 시장 갔어. 음. 근데 하얀 강아지 조그만거 항아 항아 조그만 진짜 음, 음. 그검정도 있고 음. 갖고 하얀 강아는 흔하잖아. 음. 그렇고 아우 나를 부른 것 같아 그 강아지가 검은 강아지가 그렇고 대할머니 할머니 이거 안 커요 그러니까 안 큰데 진짜 안 커요 그러니까 안 큰데 집에 들거 왔는데 진짜 안크는거 그렇고 우리도 그러니까 수가를 가야잖아 여기 저기 저 댓글 올라오는 거 봐봐 뭐 음, 알았어요 놀러 갈게요 네가 탐난데 네가 탐난데 <웃음> 가죠. 가져 가져. 오빠가 뭔데 뭐 가져라 그래. 가져. 오빠가 오빠가 내 거야? 아니, 저기제저제니님 저, 저, 웃긴다. 여기 와서 사람 빼가네? <웃음> 와. 사람을 다 빼가네. 야, 지금 너무 한다. <웃음> 아. 가져도, 예, 가져도 돼요. <웃음> 가져도 돼요. <웃음> 사람 사람 꼬시는 것도 참 여러 가지네. 야. 내 스타일이다 진짜. <웃음> 사람 빼. 고아 사람 빼가잖아 지금.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오빠 예전에 티에서 그랬잖아. 내가 땀 음. 내가 방열뭐니 네가 음. 그랬, 오빠 그랬잖아. 야 은희야 너는 사람 빼가는 용하다 그런 거잖아. 오빠 그랬잖아. 음. 응? 음. 어떻게 그렇게 용한 사람 잘 빼가냐 그랬잖아. 음. 아내 스타일이야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어, 너무 좋아. 그쵸, 서로 아카톡을 알려주네. 벌써 벌써 알려주네. 얼른, <웃음> 저, 얼른 적어. 나도 적어. 나도 저을게왜 <웃음> 그런? <그러면, 웃음> 네. 나 연구, 진짜 걱정 없는데 전히 외국에 살거든. 그래, 나한테는 그런 뭐. 말 않고 어디 저 언니 꼬신데 <웃음> 이거 좀 복사로 이거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놓고 해야 돼 근데 글 이거 오, 나 동생 없는데 잘됐다 오빠 어 동생 없는데 잘됐다 나 외동딸이잖아 너, 너, 너 가져 <웃음> 가질 거야 <웃음> 가자 가자 아, 애, 그건... 미국 애틀 미국 애틀랜데 <웃음> 와 우리 내 방은 이래 외국에 사는 사람만 오잖아 희한하게 나 이제 오빠 방에 이제 구독 안해 이제 구, 구독 풀고 저쪽 방으로 가 <웃음> 지금 가서 문 열어 <웃음> 오빠는 우리 신랑만 있으면 되잖아 응 음. 그렇지 가면서 카톡으로 들어가서 저 어떻게 하는 방법 있었는데 이, 이건가 이렇게 해서 아니고 아싸 아니고 참 사람 빼가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아니고 참. 잠만 <웃음> 있어봐. 이게 어떻게 하더라. 여기다가 아이디를 쓰나? 가만 있어봐. 지금 적잖아. 나한테 좀 물어봐봐. 운동을 해봐야 돼. 응, 해서 아유 씨, 엉뚱하게 나 오, 어? 왜안 되지? 오픈. 아, 이거 에 저기 뭐 다림이도 내가 이거 해, 다, 했는데 이게 잊어버렸네, 이거. 커뮤니티 왜저 여기가 이렇게 돼 엄마 나 그만 제니 내 동생 할래 <웃음> 제나 <제니아>, 내 동생 할래 <웃음> 나 이거 구독 빼갖고 오빠방 이제 안 올래 <웃음> 그렇게 만들어라 아유 참어 오빠가 마음이 넓어졌다 응그다 나 아직까지 오빠가 쪽지 그거 옛날 나한테 보낸 거 아직까지 있다. 그래? 그래. 내가 여기 참아서 오빠 뭐. 내가 선포를 하고 싶은데 음. 그래도 있자 있자 하면서 음. 내 갤러리에 딱 저장이 돼 있어. 음. 나나 노래 하고 싶어 오빠. 해. 근데 아폰테기안 되잖아. 폰으로. 아, 컴... 컴... 아 폰으로 컴... 돼? 아니야 싫어. 안 되구나 참 폰으로. 컴을 할래 이거 마이크도왜 연결 연결 안 하니? 아니. 응. 응. 그... 잠깐만요. 오빠 나 컴으로 들어올까? 얼굴 안비춰도 되지, 이제. 응, 안 붙여도 돼. 나 컴으로 올게. 응. 검색, 검색. 검색 프로필? 아, 이거 안 되는 거냐? 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번에 저 다리미 건 됐었는데 이게 왜안 되냐? 어떻게 하는 잊어버렸네? 채팅 채팅 채팅, 채팅.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어이, 아유 잊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응? 아 저쪽으로 가있어 아니 이쪽으로 가 아니구나 이거 말을 해야지 참 이게... 어이? 나갔어? 컴홀 온다고? 이거 이거 이거 어, 이렇게 해서 골옵채팅 어떻게 하냐, 이게? 방이 없어 1대1채팅 일대. 근데 열심히 통화 지랄 아, 그때도 썼는데, 이거 미치겠네, 안되는 거지? 오픈 <웃음> 채팅 open <setting>.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 새끼가 왜 이렇게 들어와, 씨. <놀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 잊어버렸네. 아, 이거, 없, 없다고 나오네. 응, 잘라내. 응, 응. 아이고, 힘들어. 이거, 왜, 이걸저번에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 미치겠네. 붙여놓게, 용돈그만 붙여놓고. 가만있어, 바다, 바다, 바다. 아니, 박수홍이는 왜 나와,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건가? 여기 들어가는거 아니, 다시 한 번. 여기로 들어가 볼까? 여기? 1번째, 1번째, 1번. 이건 아니, 아닌가? 아, 진짜 환장하군. <웃음> 아휴 진짜. 진짜, 미치겠네. 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여. 아 진짜. 이거요, 이거. 아씨 바로 엉덩어가 나네, 가만있어 봐. 아, 아니, 여기, 저, 이게 나와. 어, 뭘 수락을 해, 여기에? 응? 수락을 어떻게, 어디서? 여기서. 전체 설정. 방송? 아아 아, 이거 아이 진짜 아나 아, 이거 그, 이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노래할거야 고마 네. 자 제가 오늘 동생을 삼았어요 <웃음> 이제 너란 머리 오빠 버리고 동생방에 주구창창 가야지 어, 가라가. 가라가라가라 가라, 가라. <웃음> <아이고. 웃음> 자, 노래할게요. 아, 아, 아. 뽕짝밖에 모르는데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머물고 싶지만. <웃음> 가자, 가자. 아야. 아, 조경, 조경, <웃음> 아, 시끄러워. 이따 물어. 노래할 거야. 안 노래할게, 아우, 목이 안나오고 아, 아, 아, 아, 아, 아우, 거야아짜굿나 가자 어저께 던 노래 아, 목소리 안나, 가자, 가자, 가자, 하지 박새 모플러를라풀거블 달빛같은 라블라에 미소를 블고 싱그러운 그 입술에 달라한 사랑 라 나의 블인아 여인아 내 여인아 사랑스러운 나의 여인이나라마 샘물같은 나의 여인아 담비담비담비같은 나의 여인아 한꺼하고 향기로운 나의 여인아 굿두레랑 그 굿두레랑 그 영원한 사랑 오 굿두레 그 여인 봄바람에 꽃잎같은 나의 여인아 천연대 인동같은 나의 여인아 콜꽃같은 그 가슴에 동걸한 사람 오 나의 여인아 여인아 물 같은 나의 여인아 담비 담비 담비 같은 나의 여인 상큼하고 향기로운 나의 여인아 굿두레랑 굿두레랑 영원한 사람 오 굿두레 자, 감사합니다. 아, 또, 뭐 해, 오빠, 진하게. 박수도 안 치고. 아유, 진짜. 오빠! 야, 노랑대가리. <웃음> 야! 오빠! 뭐, 뭐, 뭐? 뭐 하냐, 진짜? 너 아직까지 못 찾냐, 냐 응, 안 되네, 이거 시원하게. <웃음>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참나 고마. <웃음> 아니 나 응. 나는 이따가 한번 찾아보라고 나도 안돼 갖고 나는 포기했어 이따가만 찾아보는데 어머 오빠 방송 중이야. 응? 네 방송이잖아. 지랄하고네 <웃음> <냄새. 웃음> 응? 영꽃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오빠 대신 방송해 줘. 야, 아, 이따가 찾아야 되겠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따가 해. <웃음> 진짜. 알았어. 왜냐? 알았어. 아 진짜. 아 진짜. 아따 진짜 컴퓨터 자기가 폰안내려애 진짜. 예 아, 지웠지웠어. 자해. 고만지 말해, 중하게 해라. 좀 해라. 아, 박수. 박수 박수. 아 손바닥 아파. 아 노래해요. 음. 자 노래야 노래 노래해요. 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군사나가 해줄게. 아 근데 목소리 안 나. 오빠 먼저 한 곡만 해봐라. 응? 아까 그 노래 해줘봐. 어른 노래는 몰라. 그 몰라. 해봐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모르고. 어. 이명웅 노래 내가 한곡 불러줄게 아니 그러니까 이명웅 뭐 임, 이명웅 노래 있어 군산항아? 아니야? 아니 야, 그러니까 야, 어떻게... 군산항아 불러달래 너보고 군산항아 응자 이거 폰떼기로도 와도 되나? 오빠? 폰떼기로 얼굴 어 와도 돼 이름을 틀리게 하면 되지 왜? 빵순이라고 하지 말고 이 저기 저 이순 빵 거꾸로 해 자, 에리야 어서 할랑할랑! 할랑, 할랑. 알았어. 이름 특이하 그거 들으면 되지. 아, 싫어. 자. 이름 특이해. 저기, 군산항아 담비 왔다 갔어. 그게 바쁘대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빵순이가. 한국말 할게요. 가자, 자. 가자, 가자. 뭘한국말을 해야 돼, 내리. 아, 싫어! 시끄러! <목소리> 오빠, 춤춰! 손대기 만지지 말고. <목소리> <목소리> 바람에 날리는 눈꽃처럼 <목소리> 사랑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군사랑에 울려퍼지는 백보동소리는 내마음 슬프게 하네요 네. 어제도 오늘도 군사랑 구독자에 전나가 그리님을 기다린다 군사랑은 흘리듯 그님에게 소식 좀 전해 전해 나오. 자 지금 노래 부르는 가수는 우리 빵순이 노래입니다. 밤에 날리네 눈꽃처럼 내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군사낭에 울려퍼지는 소동소리는내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오빠 박수 안 치나? 어제도 오늘도 이천왕 국가에 전화가 그네 못 기다린다 군사나가 갈매기야 이녀만 풀리거든 귀님에게 조식 좀 전해 전해가오 어제도 오늘도 군사랑 국가에 떠나간 그님을 기다린다 군사랑에 흘리거든 그님에게 소식 좀 전해 전해 다오. 자 감사합니다. 오빠 근데 저 사진, 응? 어? 사진하고 오빠 노란 머리 했잖아. 응, 응. 그거 사진 딴 거로 바꿀 수 없어? 응? 응 알았어. 바꿀게. 아 이뻐, 바꾸라면 바꿔야지 뭐. 아유, 진짜. 알았어. 바꿔라면 바꿔야지. 꿈에서 그래. 나올 거 겁나. 응, 알았어. <웃음> 응, 아우 오빠가 그렇게 얌전히 이상하잖아. 아이 이상한 게뭐 있어? 나도 같은. 아니야 오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에는 막 그렇게 얘기해 막 무슨 상력을 그렇게 하는지 아 오늘 요즘에는 오빠가 달라진 느낌이 팍팍 드는아 그럼 사람이 하루하루가 다 틀려지는 거지. 쟤는 또 어디 가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그래 잘 가라 잘가 아유 잘 가. 응? 하나만 더 할게요. 막걸리 음. 한잔 음. 갑니다. 음. 제나야 놀자. 아우 나 진짜 내동생의그 너무 좋아. 좋겠다. 오빠 우리 노래해까내 찬하야 음. 전 음. 음. 막내 를 장가 가던 나알편가 빠졌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을 끌고 내가 났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아버지 생각 나네 해 방수처럼 일만 하 삶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는 알렛지 you know. yeah, yeah.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웃음> 오빠 <웃음> 리 <호흡뿌리> 노래 해볼까? 이제는 범를좋아나 해볼까? 응 오빠 <웃음> <웃음> 너무 늙어 보여 야? <웃음> 나 늙었어 이곳에서 폭상 늙었다 복잡 모을 오늘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막걸리 아버지 우리 아들만 먹 눈물을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걸, 걸. 아버지 생각나네 한국처럼 일만 하셔도 살은처럼 그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싶으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신 날막걸리에 <목소리>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어, <웃음> 아, 진짜 오빠 살 많이 쪘다. 아까 이렇게 딱 자살을 따니까살 많이 쪘으나. 응. 응, 진짜 많이 쪘다. 첫, 오빠 그살좀 우리 신랑 좀 줘봐. 살도도 무지하게 굵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까 오빠 있잖아 마스크 빼고 이제 누웠잖아 잠깐. 음. 정말 살 많이 졌다. 아 오빠 내려. 아 냄새나. 아열 내려. 겨드랑 밑에 냄새나? <웃음> 안 내나? 아 냄새 안 나는데? 오빠한테는 안 나지. 여기까지 풍기니까 막 강주까지 풍기고 막. 어머 진짜 왜 저래? 네? <웃음> 왜. 뭐가? 아니, 오빠 있잖아. 오빠는 응. 냄새 안 나도, 본인 안 나도, 응. 움직이지만, 진짜. 아, 진짜. 냄새 안 나는데? 아, 뭐안 나. 아, 오빠가 안 나. 아, 야, 화장품, 냄새. 화장품 냄새보다, 응. 그, 있잖아. 오빠가 호랩이잖아. 응. <웃음> 호랩이라도, <웃음> 나같이 깔끔하게 사는 사람 없어. 아니야. 모르는 일이야. 그거는 몰라. 응. 본인은 몰라. 응? 참나.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머리카 하나도 없다. 하나라도 있겠지, 설마. 오빠. 다른 그 털은 조금씩 있더라고 바닥에. 그렇지. 하얀 털? <웃음> <웃음> 아이고. 안돌 <참>. 아, <웃음> 그래. 아니, 아까 쪽지가 오는 말을 쪽지를 읽어 버렸어. 카톡을 읽어 버려서 그래. 웃겨 갖고. 아는, 아는 언니가 뭐하냐 응. 아니 아는 오빠가 유튜브 응. 하는데 지금 노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랄하고 있네 그더 <웃음> 누군데 했더니아 하늘 언니쪽저 카톡에서 응. 지랄하고 있네 그니까 누구랑 하냐고 아, 요즘에 응. 노란 머리 오빠 유튜브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니까 내 응. 친구 노란 머리 그랬고 응 그랬더니 지랄하고 있네 빨리 뭐티스로 오래 그니까 언니 나티스있잖아 아이들 다 정지 먹어서 그래서. 욕실 사바락 해갖고 있네. 아니 그러고 이제 아니 그걸 낚시 잡는 거 있잖아 오어 음. 그걸 아 요즘에 그것도 하기 싫어하고 다 지어버려 풀어가면 다 지었다고 언니가 내 배에 올려줬으니까 하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그 티소만 갔다 하면은 이내거는좀 흐트러지더라고 보니까 오빠 그만 가면 안돼 그러면 음. 이게. 차라리 있잖아. 안 어. 하고 있잖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어. 하면 괜찮은데, 어. 누가 그랬어. 유튜버하고 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렉이 음. 걸린다고 하더라. 렉이 아니고, 나는 그게 음악이 틀어져가지고, 그 파로스한테 부탁해가지고 몇번 잡았거든? 음. 그래, 저, 그래가지고, 아니, 티스 재미도 없는데 안 가야 되겠다. 티스안 가니까, 음. 이게 틀어지질 않아. 티소만 음. 갔다 오면 틀어지네? 참. 음. 요즘에 티소가 이상하잖아요. 나좀 응. 방송해도 이제 응. 고난가다가 티소를 들어가거든. 응. 내 걸려 나는 완전 흐트러져 가잖아. 도 그래갖고 웬만하면 뭐야 그게 뭔 말이야 노란 말이 방금 뭐 뭐야 이거 준다. 안 이거 안요 눌러도 돼 이거, 이거? <웃음> 근데 질문이 좀뭐 질문이 뭔데? 질문? 이거 어디 갔냐? 지워졌나 보다. 아 지하라 네 아, <웃음> 잘못 잘쓴 데가 아. 지워졌네. 아 여기 있네 맨 밑에 투표 투표 완료래야. 캐니 손대 가지고 아유, 아유. 아니 그거 질문이 <웃음> 있어야지 뭐 응? 투표 완료. 우리 신랑 왜안 들어오지? 응? 뭐. 어? 왜안 들어오지? 어? 들어오지? 어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어, 뜨면 들어올 텐데. 아, 바쁜가 보지. 아, 뭔 투표냐고, 그러니까. 뭔 아, 투표냐고. 저기, 저기, 뭐지? 말을 해야지. 뭐, 방금 투표 0표인데, 뭐. 설문, 말, 설문조사 해.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설문조사가 뭔데, 그게. 아이, 그냥, 찍으면 돼. 아, 나, 뭐야? 그럼 아니씨아니요 이게, 이게 있다 보면은, 응나 어? 아니요 눌렀어. 예 아니요 얘를 얘를 눌려야지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싫어. 아니요 눌러면 0 퍼센트 이 아니 아유, 미쳤어. 조사를 할거 해. 그리고 딱 오빠가 적든지 응? 지금 뭐 이제 진행이 재밌으니까 이렇게 응? 적든지. 종종종료해 아, 버렸어. 아니 진행이 재밌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렇게 뭐. 저렇게 해놓, 저렇게 해놓으면은. 음. 어, 그 투표에 거기 저기 그 눌루 누르, 누르는 사람들 많더라고. 음. 음.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건물이 <웃음> 음, 건물 있대요. 막 클났다. 건물 있겠습니다. 나도 아니야. 내가 유, 유튜브 나도 한번 배워 볼까? 나도 호기심은 나긴 나. 조금 에이, 재밌어. 근데 어, 그러면 오빠 방송도 안 오고 내 동생 방도 못 들어가잖아. 그래. 아니야. 내내내도내 동생이란다. <웃음> 내방알아면 돼. 그 대신에 다른 방 많이 놀러가. 사람들 많은데 가서 근데, 인사하고. 안 근데 음. 그러고 싶은데 음. 예전에 오빠가 쪽 음, 쪽지 한게 생각나서 음. 그게 싫어. 아니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싫어 싫어 그냥 차라리 그냥 음. 차라리 오빠 방도 구독하고. 음? 겹치지만 않으면 오빠방도 구독하고. 그게 아니고. 어? 나는 어차피 이제 구독수가 많이 생겼으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오빠. 나는 괜찮아. 한번 배신은 한번 배신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제 배신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나하고 같이 아니야. 다 아니야. 있는 사람들은 응. 나 배신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치 그렇게 얘기했죠. 오빠가 그전에 응.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응. 오빠. 내가 티소 얘기하잖요 나도 오빠 그때 당시에 배신하지 않았어. 그냥 오빠 방에 있 사람도 많고 물론 내가 가갖고 재밌게 놀아주고 오빠도 재밌게 했지만은 혹시나 나도 이제 어 나도 방을 열 수가 있었잖아. 그때 그치? 그럴까 하더니 오빠 하는 말이. 시부랄까? 이봐 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는지 몰라도 너곧단시우 놀아봐. X 스에스에 심0만 그때... 욕을 했어. 그것도. 아니, 그때는... 아니 수... 근데. 아니, 그냥. 응. 그때 심0만 욕을 했고, 응. 그냥 내가 다들 나는데 내가 그거,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 잘했어. 근데 우리 방에 한 10명인가 12명이 왔어. 오빠 응. 방에 왔다가 우리 응. 방에 왔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때는 빵순이가 아니었잖아. 야, 언니야. 그렇고. 왜? 그러니까. 너 노란머니 오빠하고 왜 싸웠어? 그렇고. 싸운 것도 없잖아, 우리는. 이 개새끼 헤드쳐 벗었네. 어 테츠. 그 싸운 거도 없잖아. 근데 오빠도 응. 오빠 방에 인원수가 꽉을차 있었잖아. 그렇지? 응. 응. 못 들어갔잖아. 응. 응. 오빠도 알다시피. 응.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렇다고 오빠가 쪽지가 열려서 안 열었잖아. 응. 그렇지? 화들 쪽지 와갖고. 응. 그리고 내가 그 그러니까 싸웠냐 그거 안 싸웠냐 고 노란 머리 오빠한테 가보라고. 왜 음. 싸우냐고. 두, 이제 오빠랑 나랑 음.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 알았나 봐. 나는 음. 그런 거 아니고 오빠도 그렇고. 음. 오빠랑 안 지가 꽤 오래됐고 음. 내말 보고도 알았잖아. 음. 근데 아니라고. 고법 그 음. 못 들어만. 내가 그러고 방을 팍 하면 사람들 다 나가잖아. 음. 근데 오빠 방은 못 들어갔어. 지금 싸우고 우리, 우리 우리 지금 싸우는 거 아,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는 아니야 아니는 아니야 아니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신랑 더 신날 사와 <웃음> 신바람이야 그랬고 <이> 오빠가 <웃음> 신나게, 신나게. 어, 신바람, 그렇지 재민 음, 얘기 재밌는 얘기네요. 재민이 그 요즘에 딱 하지 없어 예전에 시아버지 계실 때는 막 재민 얘기 오빠 만전해 줬잖아. 근데 음. 없어 요즘에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음. 흥도 안 나고. 음. 내가 그 얘기 해줬나? 응. 어? 무슨 음, 음. 아, 아, 안 얘기해줬구나. 어저께 우리 신랑, 내가 한참 잤다, 잤다고 했잖아. 너무 음. 피곤한 거, 요즘에 너무 피곤하고 잤는데, 우리 신랑이. 음. 뭐를, 약을 먹더라? 비약을? <웃음> 난 몰랐어. 응. 음. <웃음> 그리고 내가 해줄 줄 알고, 응. 음. 그거를 먹는 거야, 그래갖고. 음. 내가. 웬만하면 약, 약 같은 걸안 먹거든. 이빨약 때문에. 음. 음. 여보, 여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 이빨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음. 새벽에 한 2시인가 3시인가. 음. 나 빨딱 섰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웃쩌라고 자. 우냥쩌라고 <웃음> 아유, 참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 <웃음> 아, 음. 재밌는 게 없다니까. 오빠가 얘기해 봐. 오빠는 진짜 아니, 내 노래 한한 g r y a 겠다 t I'm not a n 씨 그래. 노래 한번 해야겠다. not a n 그래, 입 막을게. t it. 입뭐입다 r y at it. I'm not a n g 임영 at it. i 임 not a 이임 r 임 a 임 임... 아 이명웅 아나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임영웅 임 임영웅 웅 임영웅의 어. 임영웅의 임영웅의 그 노래 좋더라고 보니까 임영웅의 아, 이 노래 제목이 뭐더라? 이명웅이 노래 엄청 다른 사람 거 많이 불렀네 보니까. 이명웅이 <웃음> 아,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별빛 같은 사랑인가, 뭐, 있는데. 그 노래 좋던데, 별빛 같은 사랑인가, 뭐. 해야 되겠다. 이안되어갔어명가아이지모 <웃음> 네 신현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웃음> 잘 <어이, 이게. 웃음> <웃음> 여기 안 나와있나? 별빛같은. 못찾는데이명웅 노래? 별빛만 찾으면 되잖아. 별빛만. 별빛. 별빛만 찾으면 나오네. 아 뭐, 뭐라고 나와? 이명웅 노래. 별빛.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음. 사랑아. 그러니까 별빛만 치면 돼. 어서 오세요. 음, 반갑습니다. 하석아, 어서 와라. 근데 여기 왜여기에안 나오지? 음. 오빠, 저거 질러 아니잖아. 질러지. 음. 질러잖아. 질러 아, 그럼 뭐인데? 금명이야? 그 태진 반죽이 그럼 맞잖아. 별빛만 쳐봐, 오빠 그러면 별빛만 쳐면 안 돼. 이 노래를 내가 여기, 이게 여기에. 음. 그 신곡이라 안, 이게 없네 다른건 다 있는데 신곡 뭐 이제 업 안했어? 업그레이드 안했어? 안 했어? 응. 그냥 이걸로 그냥 불러. 안했어 노래 응. 오빠 해 응. 아 <sweep> 속이는 거야 큰일 났어 이게 씨 파일 좀 다른 걸로 한번 신나는 거 한번 올려볼까? 대, 대? 좀 질리는 한쪽으로만 돌려가지고 아, <웃음> 자, 음, 김동환 노래 하나 불러야 돼 흔한 게사랑이라지만 나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 바라만 봐도 괜히 그냥 좋은 그런 사랑이 나 좋아 세상 이렇지만 우리 사랑 이대로 간직하면 먼 나랑 길 마주 앉자 둘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 어 어린이 떠오르면 그는 바람에 내 모든 걸맡히는데 한순간 그렇게 십살이 살아도 지금 이 순간은 나는 행복해 어두 <목소리나> 데, 네. 제널스님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네. 에? 어떻게 등록하는 거요? 잊어버렸어. 치매 걸렸나 보다.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우, 유 방송하네, 우유. 우유, 나이 어린애데 다, 왜다 나가고 그래? 왜다 나가? 방송 종방할까? 방송 종방, 어, 방종할까 어, 좀 쉬었다가 있다가 할까? 어떻게 생각이야? 에? 응?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나는 그 전화번호가 010-3108-4660이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등록 좀 해봐. 응? 등록하면 되지. 010-3508-4660. 그리고 친구, 친구, 친가좀 해서 저기 좀 해줘봐봐. 아이, 잊어버렸네. 응? 010-3508-4660. 그래가지고, 응? 응? 저기 좀 해줘봐. 뭐 짠은 너는 먹을 놈뭐짜이좀 쉬었다가 이따가 야지 아휴. 네? 카톡으나는 아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아,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 나는 카톡 아이디가 어떻게 생겼어 에이 진짜 징하구만 아니 그 저기 뭐야 010-3108의 살인 에이 뭐요 고상 어떻게 여보세요? 지금 넘어가려고 는데 계란 네? 10개짜리, 10개짜리 갖다 달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거요 계란, 계란. 네, 10개짜리, 두, 저기 두개 갖다 줘요, 두 개요. 10개짜리 두 개? 네, 진짜 좋은 걸로. 네. 그리고, 우리 삼다수 7,000원, 1,000원 올랐어요. 음, 네? 이제 삼다수도 못 먹겠네? 삼다수, 삼다수가 제일 좋은데, 그래도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갖다 드릴게요. 네, 갖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한다고요. 예, 예. 네, 알았어요. 네. 아, 그것도 저기 1 0개 시키면은 7 0원 이거 친구 등록해줘내내거0 1 0 4 .1. 4 4님4사는 010-3108-4660 010-3108-4660 그리고 친등 초청해 줘 010-3108-4660 오케이? 010-3108-4660 자, 방송 중방하겠습니다